지금부터 골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 친구가 끌리네요. 대박. <웃음> 악마가 먼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웃음> 오늘의 보잉 세븐 틴은 마피아와 클루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물론은 살인마피아, 범행 도구, 범행 장소를 추측하는 게임으로 살인마피아는 마피아 3명 중 1명, 범행 도구는 9개 중 1개, 범행 장소는 6곳 중 1곳입니다. 총4라운드 진행되는 게임은 신문과 추측,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최종 추측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신문과 추측을 통해 원하는 인물을 최대 1분간 1대1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이 종료된 후 진행자에게 본인의 추측을 공유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해당 추측에 대해 모두 맞췄을 경우 동그라미 일부만 맞췄을 경우 세모 모두 빌렸을 경우 X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추측에 성공한 팀문이 있을 경우 진행자는 누군가 추측에 성공했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이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없을 경우 살아남은 마피아가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추측에 성공한 시민과 살아남은 마피아가 없을 경우 상금은 사라집니다. 오오저 뭐야? 어그 혼자 아, 앉으려고 아, 하는 거 보니까 마피아네 아, 오, 자리 많은데? 어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웃음> 그렇지 승관아 앉아 일단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렇게 또돌 라인 <웃음> 어 정환이 형 다리가 4개네요 네 지나했 오늘 돌라인 시즌이 몇 시죠? 세계 시리즈 중에 두 번째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 저번에 야외에 네. 간다 했다가 막 그거 한거네 기습돌라이로 어, 네. 했는데 그때 아, 민규 옷이 이뻤는데이을수 없지 그때 그거 <웃음> 오늘은 그 룰이 또 새롭다고 해요 현재 이곳에는 살인사건이 <웃음>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살인사건 범인 살인마피아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용의자이며 살인마피아의 정체, 범행 장소, 범행 도구를 추측하여 맞춰야 합니다 화면에 <웃음> 안 <저, 저>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뭐야. 그래서 여기 누군가가 살인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나쁜 놈. 근데 야. 아까 전에 법정... 승관이가 나쁘게 산다고 했어. 법정에서 보자 법정. 에서 그러면 이제 나쁘게 산다 고 했으니까 내가 나쁜 놈이래. 시작 하자마자 사람을 야, 죽이고 있는. 이네승관이네그관이 아, 그래. 승관. 너가 범인일 확률이 승관. 많아. 승관이가 이제 여태까지 야. 너무 페어플레이했다고 를 본인이 좀 이번에 좀 약간 나쁘게 산다. 어, 약간 사악하게 한번 이 컨텐츠를 진행해보겠다고. 내가, 시... 내가 시민이 됐든 마피아 됐든. 어. 승관이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이런 추론을 하이분위기에서는 피아노가 빠지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지금부터 신문과 추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로 추측하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장하겠습니다 디노 아,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첫 번째 그만 이자 가봅시다 <웃음> 한명 데리고 와한명 아, 데리고 와야죠? 나랑 신문하고 싶은 사람 거수 야부승원겠지첫 <웃음> 번째로 저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이 있는 무승환 씨로 할게 아 그런 줄 알았어 그림 좀 이제 그만하자 너무 겹친다 <웃음> <아니> 승관도나 <웃음> 진짜 핏 좋다 확실히 승관이 비율이 좋아 여기서뭔 얘기해야 돼? 마피아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신문하면 돼 내걸로 네. 죽였지 그러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비명소를 들려도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저 제대로 들어갑니다 제 오늘 왜 이렇게 능글맞니? 내 생각에는 오늘 촬영 끝나고는 곱창이에요 그럼 또주로가거기다뭘 치면 이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거기다 호랑이 한 번만 쳐주면 안 돼? 호랑이. 호랑해. 이제 뭐 하는 거야? 금만해. 금만해. 저는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벽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규는 마피아니 또? 아니 나 마피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민규 절대 아닐 거야 그게 없다니까? 랜덤이니까? 아 근데 내 촉, 촉이 자식 만만해 보이나? 디노야 <웃음> 너 이랬지? 야너 마피아 아니지? 가라 곱창 <웃음> 소주. 아 서빙이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누가 마피아니좀 해봐 봐 얘들아 신문하고 순간이 내려오면 제가 지금 고를 수 있구나 이제 제가 내려오면 X 표시가 돼 있겠네 세무 표시나 이렇게 그럼 쟤를 우리가 신문해야겠네 이래 와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 지금 마피아 게임처럼 진행해도 되고 어. 솔직히 어 잠깐만 두겸이 눈동자 살짝 야내 눈동자가 여기 있었는데 니가 내 눈동자 봤어? 도겸이 아까 바스락 바스락 마피아가 일어나세요 할때 부스럭 또스럭아시잖아아시잖아 어, 어, 어, 아, 아니 그리고 어. 내가 아까 전에 가면 색깔을 다 봤어 도겸이만 초록색이었어 어. 도겸이 웃는 것도 어색해또어 또? 어? 야! 왔다 야! 나 아니야! 도겸아! 나 아니야! 도겸아!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얘야 도겸이 서빙하려고 디저트 미리 준비해놨잖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건, 이건 내가 먹어야 아,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한 번만.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잠깐.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얘가 아니야 아니야 나 안에 있어. 이렇게 이상에서이렇하면는 이도겸 뭐야 왜뭔 일이야. 이동경, 이동경 문준휘, 이동경 따라와. 이동경 따라와구요 노코가 아, 내 거라고 이거 <웃음> 뭐 몸으로 뭐 건데. 어디서 죽였어? 아, 죽였다고. 어디서 죽였냐고. 시민을 데려왔을 때누굴 죽였어? 어디서 죽였어?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면 우리 네시 이렇게? 아니면 더더안 하고? 아, 더하아더하지마 아, 아, 마. 마. 지금도. 난 여기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아. 청년 갤핵하는고누끝 어떻게 하 하나... 약속해 이거 진짜 다 아, 아, 아 어, 진짜 다엘랑 벽돌은 아니야 다 X너스 나 진짜 너 지옥 때? 찍어야지 이거 처음에는 네. 난 몰라 아는 게 없어 말해줘? 어 원우가 죽였어 원우 죽였어 잊은 안 잊은 형의 목는데 오케이 어디서 죽어원데어서죽 화장실 없는 갈게요. 저 가면 되는 거죠? 교경이서 네. 회의실에서 도끼. 아, 와... 번호 <웃음> 어?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카면 아, 미러... 골라서 카면 골라서! 카면 골라서, 번는아저 골라요? X야? 왜 저래? 쟤또 뭔데? <웃음> 형, 어? 따라와 아! 잘못 빠졌어! <웃음> 아나 진짜 나 진짜 총이 좋은 거 같아 오나 왔어? 나 진짜 총이 좋은 거 같아 야 정답! <웃음> 아오늘안 나왔을 텐데 야 도겸이가 너래 범인 누구다? 너래 네가 살인마래 도겸이 형 맞췄다고? 어? 살인마래 벌써부터? 도겸아 원우가 맞아? 원우 형 맞긴 해 어떻게 알아 그게? 벌써 그니까 마피아는 알잖아 아 네가, 네가 마피아라는 거네 동영도 마피아라는 거네 아 근데 장난 안 치고 도겸이가 좀 의심스럽긴 해 아, 혹시만 뭐 하실 거 하세요 얘기할 아, 네, 아. 게없 없는. 없는 걸 알고 전 올라오기 싫었는데 아, 아. 거래 하나만 하실래요? 무슨 거래? 뭐가 나오는지 세모지엑슨지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도 해드릴게요 아. 저는 시민이라서 맞추고 싶어서요 그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하셨죠 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드릴게요 아, 네네 멤버는 디노는 아니에요 디노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 확인했어요 그걸 확인하어떻게요디가 자기 입으로 제가 아니라는데그그 아, 그, 그, 그렇게... 아, 믿어보세요 아, 그래요? <웃음> 믿어보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이따가 디노 확인할게요 그냥 <웃음> 확인해보세요 네. 응.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을 해서 공유해주세요 나도 공유해줄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쿱스 <웃음> 홀 박주 날 껴주던가 <웃음> 뭔데? 너도 아 그런... 확신이 없어 지금. 아 지금 안... <웃음> 아. 아 왜? 앉아 수있잖아 아, 쌤. 야, 있어. 네 비좁은 곳에. 아니. 아니야. 공유하나다. 내 마음을 못하잖야 일단 자리 가 봐. 어. 자리로 가 봐. 내 자리. 아 자리 가 봐. 내말 할게. 말해 줄게. 자, 네 자리야. 나도 이게 아자리가 몰라고. 내가 형 옆자리가 내 자리라고. 야, 이 쌤들이 저거 듣게 말아요. 이 쌤들이. 그거 어떻게. 내가 지금 1라운드에 어, 도겸이 회의실 도끼를 뽑았어 근데 세모야 <목소리> 세모야? 그게 도겸이 맞다 도겸만 보지 말고 회의실 도끼도 봐 어차피 하나만 틀리더라도 세모야 그래. 회의실 도끼에 도겸이라고 <목소리> 어 도겸 회의실 도끼가 난 세모였어 근데 우리가 살인자만 이게 저 동그라미가 되는 거잖아그 그치 도겸이는 살인자 동그라미고 <목소리> 나 살인자 진짜 아니니까 야, 야, 나시작랑다 야, 나 살인자 아니거든? <목소리> 회의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 회의실 뭐 도끼 말고 그래, 뭐칼 이런 걸로 할까 근데 누구는 아 번호가 있구나 어차피. 어차피면 또세 명은 애매하긴 한데 정확히 찜어서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알려주다. 나도 좀. 아 진짜 <웃음> <안> 하고... <웃음> 아니야, 서서. 아니야 서서서도. 아니 안 아니야, <웃음> 아니야 하나면 찍을 수가 없잖아. 어쨌든 다 랜덤이니까. <웃음> 아니 나왜안 알려주는 와, 건데? 아니, 이미 그게 짜여져 있어. <웃음> <웃음> 넌뭐 했는데? 뭐 뭐뭐 넣었어? 뭐뭐 넣었어?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벽돌. 넣겠네. 다 X야? X가 좋아 지금. 잘한 거지. X가 나오는 게 낫지. 벽돌 엘베 빼고 다 조합해서 넣은 다음에 다 쳐내야 될거 같아요. 준이 음. 밥은 먹었니? 갑자기 이거 물어보 <웃음> 사실 어. 형 심는지 막 푸이는지 그냥 다둘다도어줄 거예요. 어. 똑똑한 사람한테. <웃음> 난 진짜 예시야. 시민인데? 진짜 시민이야? 어. 그럼 신비는 시민 있으면 더 좋죠. 나 진짜 시민이야. 그러면 나 <웃음> <내가 웃음> 지금 웃겨서 <시민> 웃는 건데 <웃음> 어. 내 웃음을 못 참아. <웃음> 어. 그러면 괜찮아요. 어, 난 진짜 시민이야. 그러면 더 좋죠, 시민들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가있어? <웃음> 네. 저는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도끼로. 알겠습니다. 나시민이 어, 응. 진짜로? 응. 지금 나 앞이 의심하고 있어서 나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게 짜여져 있어서 진짜 안 알려주는 거? 야 지금 특송에너 이름을 넣었을 때 어. 세모가 나왔다 고했잖아 근데 그게 솔직히 두 개가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서 세모가 나올 수 있겠지? 아 잠깐 아, 가수 질래요 아, 아, 지금 얘기 중이지.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잠깐만. <웃음> 아, 저희 둘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가주세요. 음뭐 나왔어? 그 그렇게 쉽게 이게? 왜첫첫 판이니까 어쨌든. 첫 판이니까? 어. 나는 난다 X 나왔어. 뭐뭐 좋아. 뭐뭐뭐뭐뭐어 일단 은안 믿을 건데 일단 말해 봐. 어. 어. 아, 안, 안 믿을 거야?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웃음> 아 그럼 그러면 말. 안 아, 말해 줘. 그러면 믿을게. 아니냐면 아,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이게 겜플이잖아. 맞아? 개근 그건, 그건, 그건 맞아. 그래? 뭐이 뭐이. 뭐이 뭐이. 저쪽에 갈까 오늘? 나랑. 어떻게? 나 믿음직스러우니 혹시?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갔다 와서 X인 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 같이 맞춰볼래? 네. 그 아, 공유? 근데 지금 정한이 형이랑 너가 지금 그 거야? 난 완전 좀 바꿀 수 있어 음, 왜냐면 이게 있어. 너무 많아지는 건좀불편해서안 뭐 보여줄 거야? 너가 안 보여주면 너무 섭섭할 뻔했다 저어쨌든 얘는 아니고 내 순간일 때 이거 알아보라 고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동경보다 이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맞아. 이거 알아보면은 일단 이것만 또 알아보면 되니까 지금은 형뭐 나왔어? 그러니까. 어? 쓰 네. 나왔어? 어. 뭐, 해, 뭐 했지? 그러고 어. 봐 스가 피니셔에서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말했던 게 세모가 살인마만 틀리고 두개다 맞았을 수도 있어 하나 맞아도 그러니까. 세모고 두개 맞아도 세모니까 진짜 어렵다 하나만 맞아도 세모고 두개 맞아도 세모니까 아, 아. 아 그럼 모르지 아, 도겸이 살인마만 맞췄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쟤를 죽여보자 그래 나라봐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미래 저희의 분위기가 예상이 되네요 조지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조사라고 한 거예요? 조사? 조샤 <웃음> 약간 조지아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나 번호 이.. 에잉 님관이뭐 나왔어? 엑스러웠어? 응? 이거 안래 엑스러웠어? 세모 나왔어 세모 도금이어딜든 끼고 싶구나 야 지금 나를 다 맡겨두지 <웃음> 그러면 하지마. 나랑 같이 도겸아, 진짜 도겸아 그러면 안 몰아갈 테니까 어떻게 여기 옆에, 옆에 탈래? 지금 배가 누구 있는데? 여기 여기 별로 안 타고 싶은데 <웃음> 야 저기 범죄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집단 어. 야 범죄자 집단 나는 나는 나는, <웃음> 나는 법정에 <웃음> 가기 싫은데 같이 가자 <웃음> 야, <웃음> 나는 법정지 아, 약간 법적지 애매해 <웃음> 법적지야 우리 넌 동맹 많은 사람 있어 아. 승관이가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지 난 없어 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까 전에 얻은 신뢰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얻은 정보로는... 너도 혹시 얘기해줄 수 있니? 아까 전에 네가 할 때는 뭐 나왔는지 누구 걸 확인했는데... 쿱스... 일단 너, 네가 한걸 얘기해줄 수있어 어... 다음에... 아, 아 다음. 일단, 일단은... 아,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은... 다음에... 밑에 가서 또 얘기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 이션 듣기... 경우의 수만 줄이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협력만 잘하면 그러니까. 가능하지. 진아, 너무 열심히 한다 지 너무 열심히. 먼저 줄일까? <웃음> 그래. 다음 이제 살인 미스. 너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있잖아. 한다. 너, 너무 추웠어, 한다. 너, 너, 야 너. 너무 열심히 해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면 괘심지 너무 열심히 욕심 한다 야넌 <웃음> 넌 넌, 넌 죽었어 보자. 너무 열심히 한다 야 그러니까 너무 진짜 열심히 하면 빠르게 하자야. 죽여줘야지 그거? 안 되겠다 서빙 열심히 아, 하는 그냥 너 죽이고 1점 딸란다 <웃음> <웃음> 저번에도 너 죽이고 1점 다는데 아, 나 죽이면 어? 왜 1점 있다? 시민이 1점 있잖아 마피아 마피아 아, 내가 마피아라는 가정하에 어. 너는 <웃음> 너가 마피아 아니어도 난너 죽일 거야 왠지 알아? 어. 열심히 하잖아 <웃음> 너에게 노력이 헛되게 될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죽으면 덕킹 받는 거거든 도겸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웃음> 아니 나, 나 데려가지 않아도 돼낄수 없는 자리 계속 끼려 하지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진짜 아니니까 음. 아까 회의실은 저기 도끼 중에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형 뭐가 나와서 공유를 해서 내가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시민이라고 <웃음> 진짜로 마피아는 절대 아니고 너무 답답한 거 지금 어? 쟤들이 너무 멍텅구리로 모이는 거야 지금 아. 그럼 너가 어. 파이프를 한번 알아봐 볼래? 파이프. 뭐지? 엘리베이터에서 파이프 사람을 죽였다.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죽인 사람은 제일 애매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은 근데 그나마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진짜 형, 형 오른쪽이야, 진짜로. <웃음> <웃음> 야 이거는 그나그만하빼 봐. 그만 할라 빼박. 그랬어. 그러니까 애면살이 진 그래 조금이라도. 어. 근데 무슨 역할이 있는 건 분명해. <웃음> 시민이 아니야. 내가 왜 시민이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중.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누굴 데고 가실 건가? 좋아라. 나? 아. 아주 좋은 게 떴어요. 어. X가 떴죠. 어. 이제 저를 좀 믿을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정말 마피아가 아니라면 어. 여기서 큰 소리로 x 랑 공명 주세요. 한다당이 한번 알게. 저 X 떴습니다. 오요 도겸 지목했는데 엑스 떴어요 누가? 도겸 지목했는데 너네 마피아 엑스떴다고. 근데 진실이어도안 믿고 싶게 야, 얘기하냐?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어떡해 지금 안 믿는데 이미. 뭐라고 정한이 형뭐 하고 짜고 있지? 짝고 있어. 서로 도움을 어. 받고 있는데 지금 형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도움 필요하면 나에게 언제든 기대도 돼. 알겠습니다. 내 네, 어깨. 근데 나 지금 아까 정한이 형한테도 얘기했어. 만약에 그 형과 마피든지 신민이 상관없어요. 마피도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재밌잖아. 음. 그래서 나 이번에 이렇게 해볼 거야. 응. 음. 어디? 확인 음. 하고 음. 너네 한대 공유하는지 아니면 제가 에스쿠스판 하는, 하는 척 하는지 그런 음. 생각 음. 하고 있어니다 내가 아, 네. 아, 스쿠스 할때 아, 공유는 아직 없을 거야 헛풍은 아, 벌렁거린다? 아 여기서 날 지목한다고? <웃음> <웃음> 우리 X 공유된 거형거 밖에 없지? 어. 애들이 다 공유할 생각을 안해 공유를 안 하네? 아, 개심짜야다 아, 어, 다다 죽여? 어떻게 해? 다죽 네, 지금 이미 저기로 팀 정해졌고 나도 믿어도 다돼 형! 나안 정해졌어 나랑 타자. <웃음> 야 법정지. 아, 야 법정지. 너, 너. 너 나. 나 킨노마니야. 양다리. 킨노마니야 이거. 양다리 하네 이거 한 말할게 얘들아. 이배 타고 싶은 사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야 우리 우리 법적지라서 <웃음> 아무도 안 와. 너네 둘이 신임이 영이야. 난 진짜 억울하잖아. 원래 제일 위험한 데가 안전해들하고 <웃음> 얘기했어. 그거를 생각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은 돈을 벌어다주게 해서 내 몸을 받쳐서난 죽은 사람이그거를생각했야 돼! 난 바보였어! 에스쿱스 영모에서 망치 입어봐요 감사합니다 어떤 걸요? 나, 나, 나, 뭐나 일단 가서 물어보죠? 나 일단 느끼면 얘는 마피아야 그리고 나는 아닌 거 이미 쳤어 이거는 아까 교환이 형말 들었어 형뭐 나왔어? 어? 무슨 나왔어? 뭐뭐 했지? 그거고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상담해서 회의실을 알아보는 거야 도겸이 놨어? 도겸이 어 그러면 회의실이 맞네아 근데 법정지 약간 좀 나쁜 매력이 있어가지고좀 가고 싶어 어, 약간, 약간, 약간 나쁜 매력이 있긴 해, 해. 약간, 약간 나쁜 녀석들 같 느낌 나쁜 느낌으로. 녀석들 <웃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도겸이는 안 해보는 게 낫겠지? 일단 X 나왔다고 했던 게뭐 있어? 일단 나, 엘베, 벽돌이고 디노, 디노아이디어 그러면 은준이 넣어보고 XX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이게 X가 살인 마피아가 아니라 그냥 마피아 그냥 S가 마피아면 X야 오케이. 무조건 살인마피아만 이렇게 동그라미 뜨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준이를 내가 도전해보고 이좀 협명 이 협명 좀잘 해야 이게 저거 그래, 그거 할수 있는데 애들이 다 아, 너무 파간 어 너무 파간 아니면 이거 힘든데 오케이 내가 일단 이렇게 볼게 그래? 아. 안녕하세요 준이 엘베에서 벽돌 진짜 <웃음> 대단하다. 음. 내가 아까 디노가 얘기했던 거 X였잖아. 꺄져. 어? 너도 그미끄 네가 공개해. 나 아직 안 갔다. 왔어. 아 예, 그래? 아, 갔다 왔어. 아니 너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갔다 와서 공개. 아. 알고 있는 정보 나도 확실치 않잖아. 지금 이거 아니래. 그러면 여장 잠시 페이시리 픽스야 아니야. 어. 디노가 아까 내가 X라고 했던 정보가 딱 하나 알고 있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준일 대표인데 그대로 X 나왔어. 준호 아니야? 준이가 그냥 마피아일 수도, 수도 있어. 그냥 마피할 수도 있어. <웃음> 자 어.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심리아 절대? <웃음> 절대야. 믿어도 돼? 어. 정말? 100%야. 어. 그러면 내가 응. 지금은 쿠퍼스 형랑 쿠퍼스 팀이 먹을 했으니까 형 아, 형은 팀이 먹지 말고 어. 나랑 있어. 내가 따로 어. 형이나 줄게. 나는 아까 쿠퍼스 정보 줬잖아. 조경이랑 응. 그거.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에스쿱스 검사를 는데 이거 응. 셋다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쿠스형 얘기하는 거 확률 높아. 맞는 거지. 어, 형, 네. 지금 일단 혼자로 계속 있어. 내가 전부 다 줄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지 엘레베트칼 보고 싶어. 잠깐만, 다른 거 해볼게. 어, 아, 왜냐면 이거 의심하고 있어. 네가 아, 하고 싶은 거 해. 어. 디너 회의실에서 칼로. 하, 이러면 또왜 맨날. <목소리> 형 그럼 이기로 <민기도> 공유했어? 안안 본다고. <웃음> 잠깐 잠시만 잠시만요. 악수 한번 합시다. 네가 먼저 나의 손을 놨어. 그거는 약간 방송 때문에 <목소리> 지금 거친 게 아직 법정 제가 좋아하는데 네 정보부터 제공해줘. 나는 X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루비랑 로비랑 권총. 근데 그리고 지금 전부 들은 거 있으면 저, 말해줘. 준 L의 벽돌을 어. 똑같이 넣어봤는데 X가 떴어 준, 그 L의 벽돌 어. 이건 진짜 확실해?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예. 원호 가서 확인했는데 준도 X야, 살야마가 아닌데 마피일 수도 있는 근데 마피아데 내가 살인마가 아수 있어 나도 마피 같아 준야 가가아거 같아 살인 마피아를 빨리 잡아내는 게 먼저고 그냥 예. 마피아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게임으로 그냥 우리가 운전할 게 그러니까 그냥 마피아는, 마피아는 여기에 그냥 섞여서 섞여서 어. 그냥 회방 넣는 게 마피아고 결론적으로는 살인 마피아를 빨리 살인 마피아를 찾는 게 제일 베스트야 어, 정답으로 알수 어. 있으니까 야 저거 있네 마피아를 잡아야 돼, 네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그냥 여기에서 공유, 공유를 하고 아, 그다음에 무, 무기들을 확인하고 정해주세요. 아니야? 그때부터 로또가 되면서 누가 맞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 아니야? 형은 진짜 마피 아니야? 나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진짜 그렇게 어색했던 거야 너는 왜다 나한테 오는 거야? 형이 어색하긴 했어 진짜. 나 추워서 그래 넌나 확인했어? 안구라고 믿고 있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S가 나온 형이 마피할 수 있어 정보 사진이 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알려주는 무슨 근데 내가 왔을 때 아까 쿱성 얘기하는 거 그중에서 하나 맞, 맞는 거 같아 너 갔다 왔어? 세모다터 아, 아, 그그그 왔어? 회의실 세모부터 왔지? 그러면 회의실은 완료될 수 있어 조금 많네. 네, 내가 그 세팅이 뭐 하는지 알려줄게그세이뭐 하는지 알려지 어, 알리지 마세요. h a 어, 아니, 고프로, 가 하나 더. Haiti. h a 아 t i mamma. Nicole. Nicole. Nicole. Nicole. Nicole. Nicole. n 어 c o l e n i c o 여기 전화번호 적혀있는 거야, 전화번호 적혀있는 거야. 귀여워, 귀여워. 칼. 호시, <웃음>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오케이. 정환이 형, 어. 재밌는 그림 하나 만들어볼래? <웃음> <웃음> 이형은 재미없어 보인다 야. <웃음> 뭐라고? 재밌는 그림 한번 아 그래 만들어볼까? 그래 그래. 만들어야지. 저, 만들어야지. 긴히 따라. 네요. 두명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저희가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 볼게요. 일단 <웃음> 저희가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이 있는 그림부터 재밌어. <웃음> 아, 그렇죠? <웃음> 네. 자, 말씀하시죠. 내려가세요. 아 <웃음> 씨. <웃음> 진짜 운빨로 때려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베스트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좀 좁혀지긴 해 우리가 그 시민들끼리 배신만 안 하는 뭐라도 물어봐줘요 네, 내려가세요 내가 할수 있다고 해줄게 뭐라도 물어봐달라고 내려가 <웃음> 해줄게 예. 자 누구야? 뭐가? 범인이 누구야? 아직 몰라 오케이 네.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단서가 있다니까 <웃음> 말해줄게 내가 좀더 아, 확실한 거 물어봐 누구야? 누구야 몰라? <웃음> 내려가라 <말하지. 웃음> 아 이거 너무 옛날 꽁트인데 아또 이런 것도 방송국에 나와주지 아니, 너무 또... 옛날 꽁이야 괜찮아 괜찮아 왜? 야 범인이 누구야? 몰라 <웃음> <웃음> 뭐 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웃음> 뭐지? <웃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잠깐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야 진짜 누군가가 왜 자꾸 벼라를 치시네요. <웃음> <오> <웃음> 아, 근데 호시가 말한 거는 이쪽에서만 말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아니지! 진짜 내려와봐. 마피아가 의심되는데 왜 자꾸 치시야 법정제! 법정제 분열! 근데 아까 쿱스야 누가 확인하지 않았어? 경보를 경고, 구라로 주는 거를 네. 마피아는 당연히 아, 거짓말을 칠수 있지 내, 내가 지금 정보 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어 아 재밌네요 나 들은 대로 다 줬어 형은 누구 누구한테 들었는데? 보경 원우 디노가 말해준 거전 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또 시작했다 나 지금 저거 노이로제 있잖아 그래. 이거, 막... 야, 이거, 이거. 아, 호시청... 이거 호시 형야 이거 이거 작년에 받아버는 거야 거... 갑자기 왜다 <웃음> 아니. <웃음> 돌 라이만 되면 저거 하고 싶은 거야 <웃음> 야 도겸 그럼 호시를 빨리 죽이고 좀죄 얘기 플레이할까? <웃음> 난 근데 항상 저거 동감이네 진짜로 그래 이거 뭐 정보 공이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 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중에서 칼로 한번, 한번 가보고 무기를 음, 원우 엘베가 두 개가 다 익으니까 오케이 네, 원우, 원우 엘베 칼로 가볼게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내가 아까 정보 들은 거에서 X를 하려고 했는데 세모가 뜬 거야? 정보 들은 거랑 완전 다르게 했거든? 완전 다르게 아 그래? 야 그러면 누가 진짜 거짓말 쳤다는 건데? 그냥 그 세모가 뜬거 아니야 거기서? 근데 내가 안 겹치는 걸했어그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거기서도 세모가 뜬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네가 마피아를 맞춘 거야 어? 아 어, 잠깐만 바보야 바보가 아니고 내가 혹시아 지금 유루를 이해 못한 거야 아 하나 맞춰도 그거 그래 아 어, 하나 맞춰도 그거요야 <웃음> 너는 시민이야 내가 <웃음> 내가 <너는 웃음> <너는 웃음> 시민이야 이거 무조건 시민이야 잠깐. <웃음> 형 봐봐 들어봐 근데 형 근데 들어봐 여기서 마피아가 X가 나와도 마피아 할수 있어 저긴 살인마피아만 알려준대 야 우리는 이제 살인마피아를 빨리 찾아내야 돼이자리 <웃음> 앉으려고 봤다가 살이 왔으니까 돌아갔어 <웃음> 너, 너 나를 못뭐 믿어? 재밌네 누구였는데? 아안 되지 유미한거 할까요? 이미 다른 배 타신 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설총 배가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저도 물 위를 걸어 다녀요, 저는. 전... 근데 다른 배인데 한번 배 만났다가 갔어. <웃음> 저는 누구의 동료든 될수 있어요. 아 잠깐만, 와. 와 형. 야, 와봐 야, 와보라고. 야, 와보라고. 야, 이거 봐야 어머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거 비코잖아. 어어 진짜로. 아 진짜. 아, <웃음> 아, 진짜? 아, 아, 아 뭐야? 저기 난리났네. 참가자 중 p 축에 성공한 시민이 없습니다 문제를 맞지 사람이 없답니자고요다 지금. 들어갈 y 가 k 고요 근데 a y okay, okay, okay, okay, 오케이 y okay, 이 k a 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 k a 밤이 k a y okay, o k 이 y 아 k a y okay, okay, o k 호 y o k 어호 o k a 어 okay, 지금이라도 배에 탑승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배에 탑승 아, 아, 아, 가능한가요? 혹시? 배 내려앉아요 앉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아,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손 살고 싶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부터 마키아 콩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배! 자! 법정 갑시다! 법정지 렛츠 고! 법정지 렛츠 고! 우리의 철이... 법정지! 법정지! 법정지! <웃음> <웃음> 아까 니들 느낌들어 왔었어야지 나쁜 녀석들이야 우리. 어야 어, 괜찮다. 야 갑자기 매력적인데? 아니 아까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어. <웃음> <고마워요 지금>. 하실래요? <웃음> <매력이> 하실 거예요? 이미 <웃음> <거예요? 디디> 탔는데요? <웃음> 죽이고 시작할까? 아 그래 먼저. 그래, 뭐 누구든 죽이고 시작해. <웃음> 살인마피아 찾고 <웃음> 시작하자. <웃음> 법정즈. 약간 나쁜 <웃음> 녀석들 중에 형이 브레인이고 <웃음> 얘가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야. <웃음> 어, 행동대장이야. <웃음> 야 지금 눈빛이 누구 죽였어? 지이 <웃음> 얘가 살인마피아야. 내가 봤을 때막 눈빛은. <웃음> 나는 나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재밌고 싶어 그냥 너 지금 충분히 재밌어 어나 지금 너무 재밌어 난 네가 죽는 게 제일 재밌긴 한데 사실 시민이 마피아를 죽이면 1점을 따는 그치? 거잖아 자 그러면 은난 조슈아를 죽일 거야 멋있어 내가 살게 해 확실한 거든 확실해? 확실해? 내가 확실하다고? 이 그림 재밌다 네, 여러분 저는 뭐 일단 그냥 다다 다 그냥 까겠습니다 네. 네가 무슨 생각인지 들어다 보자 뭐. 안돼안돼 내가 불행이다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그래요 우리는 장소를 회의실로 확정을 냈어 어 우리가 확정을 냈어 근데 장소를 깃들과 칼을 넣고 음? 조슈아를 넣었어 어. 근데 세모가 떴어 아 그런 거는 아 맞네 조슈아 맞네 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자 칼일 수도 없네 여기에서 칼을 확인해봤는데 X야. 칼은 X야 조슈아네 딱 정리를 하자면 마피아인 조슈아를 죽이고 우리 시민들끼리 1점 에딱 갑시다 아 갔어. 시 그래? 헤아 조슈아야 조슈아야 조슈아다야 <웃음> 근데 호시야 호시야 너 이렇게까지 까는데 조슈아 살인만아면아 아니, 내가 죽을게 그러면 여기서 조슈아가 죽었는데 아니면 더 재밌는 거거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재밌는 거, 거야. 그러면 진짜 여기 재밌는 거야가 죽는다고 거. 네가 죽는다고 그러면 다 흔들어 놓은 거야 <웃음> <웃음> 야, 진짜 야, 야 그러면 호시야 너큰 그림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라운드여서 지금은 가장 의심 가는 사람 죽이는 게 맞아 자 우리 깔끔하게 바로 진행합시다 조슈아 조슈아 제들어세요 어, 너무 빨라 내가 뭐 했냐면 조슈아 연목 칼을 어어가어 너가? 어? 어 내가 있어 조슈아 연목칼 근데 지금 조슈아가 세라는게 조슈아가 그 조슈아 칼이 세몬하야 뒤틀이야 일단 해보자 뭐야 어, 꼬였어 지금 뭐가 나뭐가 지금, 어, 나, 뭐가, 지금. 꼬였어. 어. 어 살짝 꼬였어도 정부가 꼬이기 시작했어 지금 이네 안에 와. 마피아가 있어 지금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있어 바로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별론 별론 딱 듣고 정합시다 마지막 별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야 형 말해주세요 너무 슬프다 근데 나 진짜 시민이고 <웃음> 내가 시민이면 내 말을 믿, 믿겠지 난 도겸이 아니면 어. 원우 무슨 이 어, 근거가 있을까 이유가. 뭐. 그냥 촉. 아, 자, 그냥 촉이야. 아, 예. 아, 갈게요! 죽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명확한 은거예요 검거된 초시와의 정치는 시민입니다. 우와.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웃음> 뭐야. 사실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당황했어. <웃음>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만 표정. 그러니까 뭐 고지곧대로 담재해. 밤이 찾아왔습니다. <웃음>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웃음> 아, 이럴 수가 없는데.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제발 마피아가 안 나와라. 처음 봤다. 마피아를 잘 찾아내고 교란을 잘 줘서 돈을 차지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우와.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성한입니다. 우와. 나 죽었대? 야잘 가라 일단은 잘 해가지고 나좀 챙겨줘라 뭐야 이거 내가 슈아... 쉬... 니 너가 어떻게 근데 세모같던 거야 아니 내가 슈아 영이랑 뒤뜰이랑 진짜 x 했거든? 너? 야 카리 땜에 아, 너 XXX 했어? 너 칼렉스 쳤는데? 너카이라매 카르라랑 하르 했다메 너 카르라 했다 우리한테 카르라 했어 다음에 또 만나 형 근데 렌치가 뭐야? 전자렌지. 공구 중에. 아그 렌치 소스 있잖아 렌치 소스. <웃음> <웃음> 렌치 소스. <웃음>